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큰타로입니다. 네, 오늘은요. 헤어진 그 사람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 헤어졌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글쎄, 참 궁금하죠? 저도 어, 헤어진 사람의 속내가 궁금해서 카드 많이 뽑아보았습니다. 음, 이네개의 카드에 뭐가 들어있을지 솔직히 몰라요. 음. 제발 아련하고 정말 너를 사랑했었다라는 그 말이 들어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음, 자 1번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4개의 카드가 있는데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딱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를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를 고르셨나요? 그럼 1번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 제가 이제 이렇게 동영상을 찍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예, 지금 이 채널이 과거에 제가 명리학을 갖다가 가르치기 위해서 오픈해놨던 채널이에요 그래서 2년 말에 다시 타로로 돌아왔는데 제가 아는 진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너무 젠틀하게 한대요 <웃음> 카드를 솔직히 나온 대로 100% 다 해드릴 수가 없는 게 아, 조금 민망한 내용도 있어요 진짜 막장 음. 진짜 뭐지 아침 드라마에서도 막장이라 해가지고 문매를 받는 그런 막장 스토리가 너무 많아요. 어, 그래서 말을 갖다가 조금 순화시켜서 하려다 보니까 어아 하고 늘어지는 게 있는데 오늘은 그냥 어느 정도 나오는 대로 할게요. 음. 자 어디 봅시다. 우리 1번 카드. <웃음>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헤어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세요? 쌍방의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아 그 헤어지신 그분은 감수성이 예민하신 분 이벤트 같은 것도 좋아하시고 사랑해란 말도 잘 속삭여주시고 그러신 분 같아요. 음. 그렇죠. 이분은 지속적으로 여러분한테 사랑해 아, 파랑새야 사랑해. 그러니까 꼭 굳이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 보시는 분이 남자분일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하는 거거든요. 카드가 서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 리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상대분을 남자로 정한 것일 뿐이지 어, 사정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가만하고 들어주세요. 근데 사랑해, 사랑해 하는데 그거 있잖아요. 그, 그 뭐지? 꽃노래도 어, 듣기 좋은 소리도 세번 하면 지겹잖아요. 음.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감정에만 호소하고 맨날 이벤트 타령하고 막 이래가지고 짜증 났을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참을만, 까 여러분은 성격이 그게 아니야. 여러분 굉장히 이지적이에요. 음, 이지적이고, 어, 뭐랄까? 좀 명확하고 좀, 그, 이벤트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음, 이벤트하고 거리가 멀어. 그렇다고 뭐, 저, 그니까 이제, 이벤트 같은 거 하면, 뭐, 쓸데없이 이런 걸 했냐, 이런 거할 시간에 딴 거를 하지, 뭐, 이런 식? 음, 아 죄송합니다. 어, 팩폭해서.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은 쪼그라들어요. 음,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해주는 게 마음에 여러분들이 안 찼을 거야, 분명히. 여러분은 그래도 스케일이 있거든. 여자여도, 음, 여장부다운 면이 있어요. 음. 음. 그리고 나름대로 여러분은 그런 거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여러분한테 만 어떻게 잘 보이려고 되게 애를 썼던 것 같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족한테는 스윗하게 하지 못했어요 음, 스윗하게 하지 못했고 여러분들만 어떻게 하고 그리고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벤트를 해줘도 뭐 이제 바이온 개던 후리 뭐 이런거 그냥 조금 비싸도 그냥 그 뭐죠 그그 그 시즌에 나오는 것 같다 하나를 사도 좀 제대로 되는 걸 사주면 좋은데 맨날 사랑에 타어가면서 사주는 거는 뭐 바이온 개던풀이라든가 뭐 세일해갖고 쿠폰 세일 받고 그러면 다 유행 다 지나간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짜증났을 수 있어요. 음. 그런 것들, 어,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어, 또 여러분 또 말할 또 때또또딱 잘라서 말하는 게 있잖아요. 예스 오너가 분명하잖아. 딱 잘라서 말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마찰이 많았을 거다. 어, 맞아요. 어. 그리고 이 사람은 어, 그렇다고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도 어, 돈을 잘 벌어요. 돈을 잘 벌고 그런데 좀 벌면 좀 써야 되는데, 너무 궁상맞아. 그리고 자기 기분, 자기한테는 좀잘 쓴다 그래야 되나? 어, 자기가 기분 좋으면 자기한테는 또잘 써요. 근데, 베푸는 게 인색, 인색하지 않았었나. 어, 너무 인색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았었나 싶어요. 여러분들은 좀, 어, 한번 쓰면 크게 썼지. 음, 그래서 참다 참다 못해, 어,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가족한테 인사 가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뭐뭐 뭐 인사 가면 또뭐 과일 바구니 사도 이거 이제 있잖아요. 선물용, 특대, 제일 최고 좋은 거뭐 이런 거 탁탁 사가는데 이분은 아니야. 어, 그런 것들, 너무 짜잘한 것들, 어, 궁상맞은 좋게 말하면 알뜰살뜰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궁상맞은 거고 그러면서 지한테는 어, 명품 같은 거 걸치고 다니고 어, 그런 거죠. 쓸 때는 써요. 쓸 때는 쓰는데 어, 자기한테 좀 많이 쓰지. 근데 안 쓰다가 쓰면 또 그렇게 쓰고 그 가끔가다 기분에 따라서 지름신이 자기한테만 내리는 거지. 음. 그런 것들이 어,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그런 걸 갖다가 좀 고쳐 보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어요. 많이 애를 썼는데 그게 안 되는 거라. 그게 안 되는 거라 그리고, 그리고 만약에 싸워서 화가 났어? 화가 났으면,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할 생각은 안, 아, 않고, 그냥 뭐지, 눈 가리고 아웅? 대충 이 고비만 넘어가면 잘 넘어가겠지 하는 그런, 어, 짧기 짧은, 숫자지 같이 얇은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어, 헤어짐을 맞이하지 않았나. 어, 헤어졌거나 아니면 냉전 중이거나 어, 그런 상태에 있어요 음, 헤어졌더라도 냉전 중이라도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음, 여러분들만한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속마음이 뭔가 어디 한번 속마음을 읽어 봅시다 이 사람이 밤에 혼자서 여러분한테 써 내려가는 단편지 음, 자기야 음, 내가 너무 어, 자기가 볼땐 내가 뭐 궁상맞다 안 닮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래도 자기하고 좀더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 음, 우리가 지금 아껴서 그래도 남들보다 스타트를 좀 좋게 하고 싶었어 어, 좋게 하고 싶었어 음. 그리고 솔직히 네 거하고 내 거를 두개다 사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나도 나를 위해서 뭔가 는 하나는 해야 되잖아 그래서 너한테 좀 거짓말 좀 했어 음. 너한테 주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야 알다시피 내가 적금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어, 데이트병 빼고, 이것 빼고, 저거 빼고 나면 나한테도 솔직히 남는 게 크게 없어. 응,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기한테 거짓말도 하고, 응. 몰래 삥땅 좀 쳤어. 이런 거죠. 삥땅 좀 쳤어. 응. 나도 그러면서 마음은 편치 않았어. 응. 그리고 네가 헤어지자고 한 말에 나 진짜 솔직히 그래 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어쩔 수 없이 네가 헤어지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헤어 얼떨결에 헤어졌는데 자기야 우리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나이 상황에서 나좀 끄집어내줘 자기가 나를 끄집어내줬으면 좋겠어 음. 자기 나 아직도 사랑하잖아 나 나도 아직 자기 사랑해 사랑하는데 왜 헤어져야 돼? 나한테 조금만 시간을 내주면 안 되겠니? 음. 이분은 여러분하고 계속 가고 싶은 모양이에요. 음. 나한테 시간을 조금만 내주면 안 되겠니? 음. 아... 네가 시간만 내준다면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너한테 달려갈 수 있어. 음. 너한테 당장이라도 달려갈 수 있어. 그리고 음나 솔직히 이렇게 있는거 너무 힘들어. 음. 너무 힘들어. 음. 제발 다시 돌아와줘.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어,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분은. 음. 이분이, <웃음>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긴 해요. 음, 남아있긴 하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의 크기가 아니에요. 음, 말, 말은 이렇게 해요. 그때 밤의 감정, 그때 밤에 감정이었으니까, 그 자기 반성도 하기는 해. 자기 반성을 하는데 그 반성도 어느 정도의 거짓이 있다. 어떤 거짓이냐? 자기의 그런 행동을 합리화시키려는 거짓. 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굉장히 어 자기 이기주의? 어좀 이기주의예요. 음.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그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감정의 만족을 위해서 어 지금 뭐지? 그거 뭐죠? 그걸 뭐라 그러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음빨간 거짓말? 어뭐 다야 새빨갛겠습니까어 그냥 잘해 보자는 거지. 그렇지만 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피하라는 그 말보다 안에 든게 작다 그러니까 과대포장 음, 자기 마음을 좀 과대포장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이 사람이 너무 잘 알아 또 야갔어요 음, 야갔어 음. 그래서 여, 여, 여, 어, 우리 파랑새 분들의 성격과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음. 미련이 남았으니까 반편지를 봤을 텐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냉철하고 공평한 분이세요. 음. 이 사람이 이래도 여러분들이 안 넘어올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여, 우리 여성분들은 음. 그리고 이 웃긴 게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딴 데다가도 똑같이 어 들이대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음 맞아요. 여러분이 그거 안것 같아. 반편지는 이렇게 변해놓고 어 딴데 들이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오, 들이대거나 아니면 음, 아니면 음, 저기 뭐야 여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곳에 가서 놀고 앉아있다는 거를 갖다가 알았거나 음, 그래서 여, 이 우리 파랑새 분들이 이분의 마음을 어, 받아줄 것인가 안 받아줄까 고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클리어하게 이 관계를 짚고 넘어갈 것 같아요 음 너무 이, 이 상대분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띄엄띄엄 봤다. 음, 여러분들이 행동하실 것 같아. 음, 아예 반편지를 갖다 쓸려면 마음을 다 해서 써야지 이렇게 어떻게 음음 마음에도 음, 없는 거짓말을 다 대통 빤한 걸 갖다가 자 우리 1번 카드 여러분 네, 일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반편지를 썼던지 간에 음, 아마 들으시면서 그러실 거예요. 네가 그런 그렇지. 어. 내가 네가 나를 알듯이 나도 너를 알아. 네가 나만 너만 나를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마. 이러는 것 같아요. 음. 이 관계는 끝났다 라는 것 같다가 우리 파랑새 분들은 잘 알고 계시고 이거는 리딩을 본 이유는 아마 그럴 거예요 어, 그냥 심심해서 음, 심심해서 저도 심심해서 본적 많거든요 음. 하루에도 심심할 때마다 가끔씩 어, 지나간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까 하고 카드 뽑아봐요 음. 우리 여러분 그러면은 새로운 인연은 들어올까 한번 보너스를 봐 드릴게요 음.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까요? 음, 여러분은 새로 시작하시겠네. 음, 새로 시작하시겠네요. 그것도 아주 확실하게. 음, 과거에 대한, 어, 그, 실망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기 하는 것 같은데, 어, 여러분들 성격에는 그럴 것 같아요. 지나간 사람을 다 훌훌 털어내고 새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음, 새로운 기운이 들어와 있고요. 1번 카드 선택해주신 분들 반편지 내용이 찌질해가지고 조금 엔딩이 그랬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좋은 인연이 다시 나타나는 걸로 봐서 이 리딩은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고 1번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2번 카드 리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파랑새 분들의 헤어진 연인의 속마음 반편지, 이분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그, 그분하고 있었을 적에 아, 가치관이나 이런거 차이가 많이 났었나봐요 음 가치관이나 이런거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났었나봐 어, 여러분들은 뭐 딱히 보면은 부족한게 없어 보여요 음 부족한게 없어 보이고 어 성격이 음뭐 이렇게 뭐가 난거 같이 보이진 않네 음. 오. 어디 한번 봅시다 왜 헤어졌는지 가치관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로 인해서 지쳤다고 나와요 카드에서는 그렇게 보여져요 가치관의 차이가 너무 커서 그걸로 인해서 잦은 마찰이 빚어졌다 음. 잦은 마찰이 빚어졌다 어디 봅시다 음. 아니, 그래도 이분이, 차, 오늘은 왜 이렇게, 아, 이제 알겠네. 이분이 자기 감정대로 행동했나봐요. 음.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데,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데, 그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어 상대방이 노라고 얘기하면 불같이 화낸다. 어, 불같이 화낸다. 불같이 얘기할 수도 있지. 아, 뭐야, 리노할 no 수도 있지. 응. 어. 그리고 뭐 시야가 너무 어, 외관적으로 볼땐 굉장히 유하고 여유 있어 보이고 어 꽃중년 같은 여유로움이 있지. 음. 저기 막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와인을 한 모금 즐기는 여유 같은 뭐 이런 것들 어. 좀 매력이 있죠 외관상은 외관상은 그래요 음. 외관상이 그렇다고 사람은 지나봐야 하는 거야 사람은 지나봐야 하는 거야. 조금만 더뽑볼게요 음, 여러분이 이 사람들을 갖다가 많이 봐줬어요. 이 사람 화나면 욕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음. 욕도 하고 폭력행사도 했을 거야. 음. 그리고 여러분한테, 그니 그러니까 뭘, 그 그러니까 당연한 듯이 요구를 했다? 당연한 듯이 요구를 했다. 어. 어. 어. 어, 저기 파란새야, 나 그, 저기 이것 좀 해야 되는데, 어. 나 저기 막 얼마 돈 있으면 좀 줘봐. 뭐 이런 식으로, 음. 돈좀 줘봐 이런 식으로 했고, 이 사람이 씀씀이가 까 뭐랄까 지름신이라고 그래. 나개 씀씀이가 개개 없이 막써재기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으셨나 싶어요. 음 어쩌면 이분하고 거의 파이널 단계였던가 아니면 은 이혼하셨나 이분하고 전남편인가 이렇게 되면 음준 부부, 음 동거 뭐 이런 이런 정도 왜냐면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했을 때는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려니 그쵸? 아니, 뭐, 사귀는 사이에, 사귀는데, 뭐, 아, 자, 돈 있으면 내놔봐, 이러겠어요? 그러고, 사귀는데 욕하겠어? 이이 띠디디 같은, 음, 년 하면서? 음. 야, 너는 돈도 잘 벌면서, 야, 내가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 막, 이렇, 이렇게, 이렇게? 그니까, 이거는 거의 이제 좀, 막가는 타, 막가는 적이고, 막가자는 거고. 그니까, 그런 식이라 이거죠. 그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세게 저기 했는데, 그런 식이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분하고 관계가 어, 헤어지게 되지 않았나? 헤어지지 않더라도 어 뭐지? 음, 좀별그뭐 별거 아니면은 어약 뭐지? 그냥 헤어지자 말자 이말 없이 그냥 쭉 뭐지? 아무 저게 없는 그걸 뭐라 그러죠? 음. 하여간 그거. 음. <웃음> 그런 관계에 놓이지 않았나 어. 헤어지자는 말을 못했을 거예요 무서워서 헤어지자그러면 지랄하니까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말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어. 그렇게 이제 점점점점 점점 소원해져가지고 지금 헤어진 것도 아닌 것도 아닌 그런 사이인 거지 어. 맞아요. 음. 둘중 하나는, 어, 원치 않는, 어, 원치 않는, 그, 뭐죠? 관계의 종료? 관계의 쉼? 뭐, 이런 게된 거예요. 원치, 않, 원치 않는. 내가 원해서 생긴, 어, 그것이 상대방이든, 여러분이든, 어, 누군가, 그러니까 그 칼자루를 내가 준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상대방이, 그 자기가, 자기 뭐든지 자기 감정 내키는 대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 조용해, 시끄러워.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고 자기는 뭐, 자기 볼일 보러 돌아다니는 거지. 뭐, 한 달, 두달안 나타나고, 뭐, 이런 거죠. 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거, 이거는 기다리는 것도 아니야. 기다리는 것도 아니야. 그냥, 어쩔 수 없이, 음. 자 그럼 이 사람은 밤에 여러분한테 뭐라 그런지 드러나 봅시다. 제대로 된 말이 나오려나 모르겠네. 음. 이 관계가 계속 반복이 돼. 여러분이 끊어내질 못해요. 음. 왜 끊어내지 못할까? 이사람 뭐라고 주저주저 되는지 봅시다. 음. 야 지겨워. 내가 응.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응? 생각을 해봤는데 응. 내가,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가 지겹기는 해 응. 그렇지만 나는 너를 어, 나는 그렇지만 난 너를 아직까지는 원해. 아직까지는 원해. 아직까지는 내가 너를 놓아줄 마음은 없어. 야, 내가 뭘 어떻게 하든 누구랑 놀든 누구랑 있든 내가 다시 너한테로 돌아갈 테니까 넌 기다려 이런 것 같아요. 뭐 이런. 음. 아그러고좀 했으면 그리고 좀 했으면 나 대박 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나 대박 나고 응? 어디 봅시다 그다음 말은 뭐나 음. 그리고 입대값 내가 투자하고 그런 거응응 음. 이제 거의 다 막바지야 거의 다 막바지고 조금만 견디면 돼이 사람 뭐 이렇게 뭐 저기 했어요 내가 사방팔방 알아보고 나도 진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제발 좀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러는 게 명령조야 얘는 명령조 가만히 가만히 있어 나도 너한테 뭐 해주고 싶고 그래, 알아. 네가 나한테 마음이 없 다했다는 다거 알아. 이 사람 알아요. 마음 다했다는 거. 너 나하고 떠나가고 싶다는 거 알아. 내가 너무 이기적이라는 것도 알고 내 성적이 더럽다는 것도 알아. 네가 많이 참아줬다는 것도 알고 나한테 실망했다는 것도 알아 이 사람 다 알아요 어 그래도 뭐 생각이 뭐뭐 뭐 이렇게 아예 없지는 않네요 여러분이 많이 참아 줬다는 거다 알아요 음. 그래서 네가 예전처럼 나한테 말에 깃둥으로 안 듣는 거 나도 알고 있어 음? 너나 내가 뭐 이렇고 저렇고 했, 했다고 해서 네가 나 싫다고 하지만 너도 내가 뭐 하자 그러면 제발 좀 가만히 좀 있고 좀 따라와 주면 안 돼? 음. 근데 넌 내가 이렇게 하자 그래도 시큰둥하고 저렇게 하자 그래도 시큰둥하잖아. 나는 온니유야난 음. 너밖에 없어. 난 너만 생각해. 우리의 좋았던 응? 너의 그 뭐지? 너의 그 응. 너의 여성적이고 응? 단아한 그 모습을 나는 이 가슴에 담아두고 있어 난 그것만 생각해 라고 이 사람이 말을 해주네요 응. 자기가 승질 들럽다는 것도 다 알아요. 이, 이 양반. 음. 혹시 여러분 임신하신 분도 있어요? 어렵겠지만 이사이 그래요. 어렵겠지만 음 알아. 나도 내, 내 승질 들럽고 음? 네가 많이 참아줬다는 것도 알아. 힘들겠지만 나는 그래도 너랑 함께 가고 싶어. 라고 이 사람이 말을 하네요 이걸 좋아해야 돼? 말아야 돼? 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좋아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 사람이 딱히 달려 그러는 것 같은데 딱깨 달려 그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할수 싶으신가요? 아, 여러분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어, 기대감 같은 게 많이 없네요 어, 기대감 같은 게 없어 음, 기대감이 없는데 희한하게 카드는 두 분의 문제가 조만간에 해결될 걸로 보이네요. 음, 서서히 서서히 해결될 것 같고, 이이 음,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어, 여러분한테 어, 여러분의 말을 좀 들어주겠네요. 음, 여러분들 말을 들어줄 것 같은데. 기대감 없는데 그래도 이분하고 같이 갈것 같아요. 음, 좀 문제는 있겠지만 어, 문제는 있어요. 근데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어, 두 분이서 어, 나름대로 만족하지 않을까 카드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네요. 음, 여러분이 많이 힘드셨다는 거 어, 상대방 분이 알고 계세요. 아, 이 카드 좀 괜찮네. 이 사람 처음에 뽑았을 땐 너무 다혈질이고, 너무 여러분들한테 막 하는 것 같아서, 솔직히 카드 읽으면서 욱했거든요? 더러는 진짜, 어, 입에 담지 못할 욕도 했을 거고, 어. 뭐, 때린다고 해, 해봤자, 뭐, 막 패는데도 뭐 기다리고, 이런 마음이 있겠어요? 어. 어. 한, 한두 대. 다 때렸겠지, 음. 그래도 폭력은 나쁜 겁니다. 막고 사는 건안 돼요. 음, 고 사는 건안 돼. 그래서 자기가, 이 사람이 지금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물려 있는 거야. 물려서 지금 이 사람도 너무 힘들어요. 그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뭔가를 자기가 나름대로 했는데, 응? 음? 했는데 그게 잘안된 거야. 안 돼가지고 더 예민해져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막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은 네 마음을 내가 다 안다. 참아줘서 어, 고마워하는 마음도 있어요. 네가 많이 참은 거 알고. 근데 기다려. 어, 기다려. 내가 너한테로 어, 너랑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이 사람이 말을 해주는데 어, 결과는 솔직히 뭐, 요즘에 뭐, 황혼이원도 있고, 뭐, 이거, 3, 40년 살다가도 헤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꼭 헤어진, 꼭 헤어진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음. 어, 헤어지든, 다시 만나든, 그건 여러분의 몫이고, 음.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한테 여러분이 끌려가는 것 같아요. 음, 이 사람이 워낙 강해. 강하게 밀고 나가는 게 있어. 지금은, 에, 그 교류가 단절된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사람이 다시 올것 같아요. 음, 여러분은 받아줄 것 같아. 어, 완전한 이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음. 자 2번 카드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네 오늘의 일이 아니고 <웃음> 하다 보니까 자꾸 말이 이렇게 되네요. 네, 3번 카드 어 3번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한번 해볼게요. 음. 헤어진 그 양반이 뭐라고 하는지 음. 밤에 음? 술 마시고 오 이거는 내장이 뽑혔네? 뽑다 보니까 내장이네요. 어할수 없지. 내장 뽑았으면 내장 다 가겠습니다. 어. 오. 오. 아 이거는 카드만 봐도 왜 헤어졌는지 알겠는데요. 음. 이거 이게 과연 누굴까? 음. 리듬에 몸을 막힌 사람이 누굴까? 우리 파라색분들일까 상대방 분들일까 이두 분의 관계는 처음에는 되게 편안했어요 음 편안했고 음 되게 편안했다라고 나와요 그 전형적으로 안정적이었다 그러죠 음, 별 문제없고 음, 서로의 그 목적이나 방향 같은게 이런게 다 같았기 때문에 음, 순탄에게 흘러갔다. 근데 아, 왜 갑자기 갑자기 누가 무모하게 행동을 했을까? 왜 갑자기 무모하게 행동을 했지? 어디 봅시다. 스토리를 알아야 반편지를 쓰죠. 음, 어디 봅시다. 어또 이거 전형적인 저긴데 전형적인 어 이거 둘중하나예요 같이 뭐 놀러 다녔던가 아니면 혼자 놀러 다녔던가, 혼자 놀러 다녔던가? 음 아니 왜 요즘에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못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아, 이제 알것 같다. 이거, 이거 19금인데 말해도 되나요? 사실 그대로? 음. 여러분은 이분을 참 좋아했어요. 음, 좋아했고, 어, 혹시 상대방이 가정이 있으신 분이 아닌가 싶어요. 가정이 있거나 애인이 있거나 음. 음, 그런 케이스 같아요 이 실망한 것으로 봤을 때는 아마 몰랐을 수 있다 음, 몰랐을 수 있다 그것을 알게 되었지 않았나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버렸다 음. 두 분이서 같이 정말 맛집도 다니고 아, 그러니까 여행도 좀 자주, 그러니까 여행이라 해서 뭐, 동남아 이런 데 아니라, 어, 가까운 근교로 드라이브도 하고, 어, 계곡도 가고, 정말 꿈 같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었나. 음, 꿈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음, 전형적인 실망카드, 소금카드, 어, 속았다. 알고 봤더니, 어. 싱글이 아니었다. 뭐 이런 거죠. 음, 지금 헤어지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사람 문제로 해가지고 욕 많이 먹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음,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고 왜냐면 뭐, 그런 거 있어요.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보면 상대방이 기혼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와이프가 딱 등장하면서 알게 된 거고 뭐 이렇게 레스토랑에서 얼굴에물쫙 붓고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걸 갖다가 어 주변에서 알게 됐을 수 있다. 음 알게 될수 있다. 지금 굉장한 어 충격과 슬럼프와 뭐 이런 것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음 아, 맞아, 음, 맞아요. 둘중 하나는 음, 가정에 있는 사람이었다. 이이 음, 이 사람을 갖다가 그냥 어떤 공석이 아니라 그냥 사석에서 만난 것 같아요. 음, 사석에서 삼삼오오 모이는 데에서 알게 되었다. 알게 되어서 이게 이제 사랑으로 발전하게 된 거지. 어, 그 둘만의 파라다이스에서 살았다. 둘만의 파라다이스에서 살은 것 같아요. 둘이 있었을 때 너무 좋았겠지. 그럼 자, 이 사람이 뭐라, 뚫리님으로 예,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봅시다. 아, 죄송해요. 왜냐면 남자들은 그래. 본인은, 본인이 기혼인 건 본인도 더잘알았을거 아니야. 기혼이 아니라도 뭐, 사기, 어, 뭐,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다던가. 어, 자기가, 어, 우리 파랑새 분들을 갖다가 취할 여건이 안 된다는 건 본인이 누구보다도 더잘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도 마음을 막지 않았어. 이건 누구 잘못이에요? 남자 잘못이지. 근데 사람들은 왜 여자를 욕하냐고. 물론 악의적으로 그냥 고의를 가시고 내가 저 사람을 갖다 어떻게 꼬드겨가지고 안방을 차지해야겠다 그런 여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러그 사람들 때문에 여우사냥 당하는 거지 아, 마녀사냥 마녀사냥 당하는 거지 어디 이 남자 뭐라 그런지 봅시다 어, 뻔뻔하네 응. 너 내가 진짜 기운인지 몰랐어? 라고 물어보네요 너 내가 가진 것들이 탐이 나서 나한테 접근한 거 아니니 이런 무슨 너 얼마나 큰 많은데 죄송합니다. 음. 그래도 나랑 같이 있으면서 너 만족 시켜 줬잖아. 왜왜 음. 모두 네멋대로 하려 그러지? 음. 뭐 여러분들이 뭐. 뭐라 그러셨어요? <웃음> 나는 너한테 나는 너한테 네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 없어 그냥 이렇게 몰래 몰래 만나는 거 그래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어, 그만큼까지는 해줄게 어, 그거예요 아이, 뻔뻔한 놈 나는 너한테 마음을 다줄수 없어. 음. 네가 원하면 계속 만나 줄 수는 있다 이거야. 음. 네가 원하면 계속 만나 줄수 있어. 음. 그렇지만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선을 그었네요 남자가. 그치. 남자가 선을 그어요 우리 파란색 분들도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선을 긴게 아닌가 어. 선을 긴게 아닌가 이때까지의 모든 시간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음. 또 상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음. 지속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네요 우리 파랑새 분들 근데 이분은 말을 왜 이렇게 얄밉, 밉게 하지? 따뜻한 말 하나 없네. 미안하다 이런 말 없네요. 너도 나 가볍게 만난 거 아니었어? 이렇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네가 좋은 줄 알았지. 뭐 이렇게 어, 두렵게뻔뻔한 놈. 음, 또또그 말하네. 음. 그러면서 이 사람 속으로 되게 쫄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 음. 너좀 냉정을 갖고 좀 친척하게 생각해. 너무 감정적으로 하지 마. 어. 너가 네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 내가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해줄 수. 그치만 너무 과하게는 안 돼. 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보상을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네. 얼마 얼마인데? 얼마면 돼? 얼마 줄 건데 한번 물어라도 봤으면 좋겠네. 음. 나는 너랑 같은 세상에서는 살수 없. 너는 너와 같은 세상에서 살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해줘요.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났어. 응. 끝났어. 너는 다른 응. 그리고 나는 이거 진짜 이 얘, 정신병자 같아. 너 때문에 난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네. 오 마이 갓. 또, 이 사람 굉장히 이기적이고요. 음,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 일, 일, 일도 미안한 게 없어요. 음, 일도 미안한 게 없고, 그리고 여러분이 상처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도 즐겼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이걸 어떻게 죽여야 되지? 자 여러분들 이 사람 때문에 아직도 지금 굉장히 우울해 계속 우울증 걸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심각하면. 어. 그리고 자책? 어. 내가 미친 땡땡이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도 마음을 놓지 못하네. 이 사람을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음.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카드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아니, 말을 어떻게 이따위로 하지? 여러분들 판단 제대로 못 내리고 계신다. 음. 이 정신이 이렇게 힘들 때는, 음, 정신이 힘들 때는, 이제 지금 이 복잡한 이 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아이고, 여러분 이제 뭐지? 뭐, 술집도 가고 클럽도 가고, 가서 놀고 계신 거 아니에요, 혹시? 사핑도 어, 하고. 근데 그게, 어, 내가 필요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잊기 위해서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아직도 우리 관계는 끝나지 않았다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고 라 생각하세요 설마? 음잘 생각하세요 인생은 시간이 갔던 게 다시 되돌아오지 않아요 시간을한 번간 끝이야 인생은 짧아 젊고 아름다운 시기 어제보다 내일보다 오늘이 젊은 날이에요 음, 시간을 허투루 쓰면 안돼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남자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또 다른 사랑은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자, 마음 추스리시고 음, 마음 추스리시고 어. 이게 나가서 쇼핑하고 친구들하고 만나고 뭐 리듬에 몸을 맡기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이 사람을 잊기 위한 게 되면 안 돼요. 나를 위한 만족이면 오케이. 음. 이 사람을 잊기 위해서 그런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고 나를 가, 나를 갈가먹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자, 상, 생각보다 잘하시고, 이제, 이제, 마음을 빨리 추스려서 여러분들이, 어, 또 새로운 사랑은 또 계속 찾아와요. 안 찾아올 것 같죠?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를 위해서 자기를 좀더 아름답게 갖고 야 되는 시기인가,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번 카드 리딩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어, 저는 더 좋은 리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4번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들어갈게요 요 음. 왜또 음. 외로우세요? 공허하다 그래야 되나? 공허해요? 음. 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이 카드를 뽑으셨는지 어디 한번 이 사람의 어, 지금 밖에 천둥, 번개 쳐요 비 오고 음. 천둥 소리 나죠? 쪽으로 좀 넣고 이쪽으로 좀 넣게요. 응. 여러 그, 이 상대방분이 굉장히 깨발랄했었나봐요. 응, 여러분의 마음을 어, 즐겁게 해주는. 응. 그런데. 그런데 왜왜 왜 갑자기 이 관계가 깨졌다고 나오죠? 이이깨발라라는이 친구가 음, 다 좋은데 다 좋은데 어 뭐가 있냐면은 유혹에 좀 약해 어, 호기심 청구 어뭐 이런 거 어, 그래서 어 여러분이 계신데도 하고 다른 그 이성하고도 얘기도 참 잘해요. 어. 그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열개집 마다하는 남자 없다고. 근데 음. 이 사람은 말로는 아 그냥 반가워서 얘기한 거야. 아 물어보니까 대답해 준 거야. 그그 그래, 여러분은 그래도 그렇게 어? 저기만 내가 옆에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면 아 진짜 왜 이러지? 어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이 관계가 뭐 원데이 투데이 뭐 짧게 되진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이 관계가 길지 않았더라도 이분이 이분은 빨리 질리는 스타일일 수도 있어. 음 빨리 질리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다른 이성하고도 어, 관계를 갖다가 아주 잘 요리조리, 잘 운해, 어, 운전해 오지 않았겠나. 아주 퍼펙트 드라이버, 음. 그걸 다 말로 다 떼워, 들켜도 말로 다 떼워. 그럼 들어 들어보면 혹하는 거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주 말을 갖다가 능수능란하게 잘해요. 음 분명히 제가 잘못한 건데 들어보면 내가 잘못한 것 같다는 거지. 어그 음. 정도로 말을 잘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경쾌하거든. 음 그렇다 보니까 그래 별거 아닐 거야, 별거 아닐 거야, 음, 별거 아닐 거야라고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음. 그 희망이지. 자기 암시. 음. 별거 아닐 거야 라는 자기 암시 같은 그런 희망이죠. 근데 결국 그 거짓말은 음. 들통이 난것 같아요. 왜냐하면 꼬리 가있으면 밟힌 대잖아 언제까지 음.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는 더큰 거짓말도 나아요이 음. 사람이 그런 건 있어. 사람이 순수하기는 해요. 근데 그 순수함으로 이 뭐지? 어, 순수하다고 양다리가 오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음, 그 관계가 깊든 얕든 그게, 뭐, 그게 뭐가 중요해? 나 아닌 다른 이성한테 친절하게 하고 내가 불쾌하고 기분이 나쁠 정도로 친절하게 했다면 그거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흥분을 하네. 음,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 여러분들, 그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있었다라고 카드는 알려줘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을 놓지 못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가 좋을 수 있어요. 음.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가 좋기 때문에, 어, 사랑보다는, 음. 처음에는 사랑했을 수 있지. 어. 사랑이 그렇잖아요. 사랑의 유효기간이라는게 있잖아요. 말로는 3년이라는데 3년보다더 짧을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래 몰래 했다가 나중에는 과감해지는 거지. 음.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더 뻔뻔해지는 거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참 힘들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성격이 순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부족한 게 별로 없어. 음. 부족한 게 별로 없어요. 뭐 이렇게 풍전등과 같은 삶을 살았다기보다도 그래도 남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윤택하게 살지 않았나. 그래서 그 감정의 표현도 참 순하고 부드럽고 어 그거 있잖아요. 이 온실안의 꽃은 벌레 하나 먹지 않고 순결 하잖아요 근데 그 바깥에 빈 꽃은 막 벌레도 먹고 아주 질겨 어, 여러분은 그렇게 질긴 사람이 아니야 질긴 사람이 아니야 음. 만약에 바깥 들꽃이었다면 이런 개소리 하면 어디서 약을 팔아 이 새끼가 하면서 어? 그냥 당장 아웃시켰을텐데 여러분은 오히려 어, 더 마음이 너그럽다 그래야 되나? 음. 그리고 그런 거를 갖다가 겪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럴 그럴 그래? 뭐 자기가 겪어본 거 아닌 거에 대한 거 모르잖아요. 그럼 남자도 많이 놀아본 사람이 자기 자기 여자 단속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이렇게 막 놀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는 걸 갖다가 다 순수하게 받아들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음. 순수함에도 차원이 좀 달라요. 음. 이, 이거는 어, 그지 뭐죠 풍파를 겪지 않은 사람의 순수함이고 얘는 풍파 속에서 어, 풍파 속에서의 순수함 그러니까 양질의 차이가 있지 음자 그러면 이 철딱성이 없는 이 인간이 뭐라고 하는지 어디 들어봅시다 죄송해요 이 인간이라고 해서 여자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인간이지 뭘 놈이라고 안 그런 거 다행으로 생각해야 돼 이런 경우는 자 어디 봅시다 뚫린이 물어뭐라고 나불나불 거리는지 꼬매버릴 수도 없고 어. 자 어디 봅시다 너는 너무 매력적이야 매력적이고 그것이 나로 인해서 너에게 더 모질게 말하게 되는 게 아닌가 너의 그 당당함 음, 그 여유로움 난 그게 싫었어 마치 나를 패배자로 만드는 것 같아 너 앞에 서면 난 루저 같아 그래서 나는 항상 너한테 마음을 갖다 올인하지 않았어. 과연 너 같은 애가 나를 영원히 만나줄까? 근데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하지. 나는 너의 그런 백그라운드나 너의 여유로움을 도와줄 수가 없어. 내 안의 갈등에 소용돌이쳐서 내 마음을 병들게 해. 음. 그런 날을 볼 때마다 음. 나는 내 마음이 뭔지도 나도 잘 모르겠고 너의, 그니까, 내, 가 감춰왔던 비밀이 들켰을 때, 음? 나는 너에 대해서 아, 눈을 가렸다. 음. 눈을 가렸다. 너에 대한 마음을 나는 헤아리려 하지 않았다. 음. 그리고 너의 편안함, 이런 것들, 다 좋아, 다 좋은데, 좋으면서 싫어 너무, 어, 그런 것들이 너무 좋고 아직도 그걸 생각하면 나는 설레요 그렇지만 그 설레임도 나한테는 비수처럼 다가와 좋으면서 싫어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너하고 행복하길 바라면서도 너하고 행복하길 바라면서도 너를 차지하고 싶으면서도 음, 너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는 별 짓거리를 다 해. 이러는 내가 싫은데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음.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좋으면서도 그게 좋아질수록 여러분이 더 싫은 거지. 왜냐면 자기가 작아지니까. 너무 초라해지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오히려 더어 저기 막 다른 이성에게 눈길을 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못난이죠. 이건 못난 거예요. 음. 그럴수록 더 잘해야지. 자기보다 과분하다라고 생각하면 더 잘해야 되는데 좋으면서도 시기하고 질투가 나는 거지. 음. 솔직하지 못한 거죠. 솔직하지. 이게 뭐야? 자, 뭐, 자기는 자기의 그런 감정 때문에 자기 자신이 상처를 받는다 해도 어, 파, 상대방은 뭐냐고. 왜 상대방이 너 때문에 상처를 받아야 되는데? 너의 자격지식 때문에. 아니, 그렇소? 아. <웃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음. 어디, 이 관계가 어떻게, 진짜 헤어진 건지. 헤어짐의 수순을 밟는 건지. 뭐야, 여러분. 여러분, 그래도 이 사람하고 계속 가고 싶나 본데? 어, 아니다. 어. 평화롭던 관계가 무너졌다. 음, 헤어진 거 맞네요. 음. 음, 헤어진 거 맞고, 같이 미래를, 그러니까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미래를 같이 할 마음이 없다. 여러분들, 그냥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음, 여러분은 이 사람 아니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음, 하고 있는 일다 잘되고. 음. 평정심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음. 평정심을 찾으려고. 근데, 그, 이게, 이 관계가 끝나고, 그냥, 어, 같이 갈 마음이 없어도, 어, 살짝은 궁금하기는 한가 봐요. 어, 이 사람이, 이 인간이 뭐하고 있나. 맞아요. 감정은 다 끝났어요. 음, 이 관계는 끝났고, 감정은 다 엎어졌고, 그렇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뭐하고 지내나. 어. 그냥 그 정도? 궁금한 것 같아요. 어쩌면 이 헤어짐이 더 나은 길로 나아가기 위한 헤어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격지심이 너무 큰 사람은 결국은 본인과 상대방에게 더큰 상처를 안겨다 줄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뭐 막말도 하지. 뭐, 뭐 이미 뭐 하지 않았어요? 음. 말을 갖다가 비하냥거리면서 했을 텐데는 네. 어. 아무튼 네, 4번 카드 뽑아 주신 분들 반편지가 너무 달달하긴 커녕 진짜 어. 마지막 그 정을 갖다가 똑 떨어지는 계기가 돼 버려 가지고. 그런데 숨 그잖아요. 내 지나간 사랑이 달콤하기를 바라잖아요. 달콤한 반편지가 아니어서 많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 음 하기는 한 거라 생각하고 발걸 발, 발, 여러분이 뒤돌아서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졌다면 자, 저는 이제 그걸로 만족하고 어, 도 도움이 되지 않으셨더라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웃음> 제가 아는 사람이 없어서 뭐 이렇게 구독자가 잘 늘질 않네요. 음, 열심히 하는데도 구독자가 안 늘어서 음, 조금. 음, 좀 구독자가 팍팍 늘어줘야지 신나라 하고 할텐데 그죠? 어,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안녕